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뿌띠 성형의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성형외과에 오셨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술만 하면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던 확 젊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술을 하셔서 좋아질 수 있도록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나빠질 때로 나빠져서 주름 잔뜩 찌고 피부질 나빠지고 움푹 패어드는 것을 올리려면 훨씬 더 강력하고 센 수술법들이 동원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의 목표점이 되게 낮은 등급에서 위로 상당히 올려야 되는 억지스러운 방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 어 사람이 너무 변했어요 아니면 사람이 너무 어색해요 라는 얘기를 한참 듣는 기간들이 있어야 되고 좀더 강력하고 힘있게 땡겨야 되고 많이 잘라내야 되는 그런 류의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떨어지기 전에 파이기 전에 조금씩 보강하는 시술 쪽으로 가고 리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프팅도 많이 떨어졌을 때 올리는 것보다는 매년까지는 무리가 있죠 2-3년만에 한번씩 이 위치를 살짝 살짝씩 바꿔 놓는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걸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걸 올리고 그 위치에서 또 유지하다가 또 떨어지려고 하면 살짝 다시 올리고 그래서 모양을 매, 매년 매그 다음에 매 2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보강해서 잡아주는 것을 제일 추천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분은. 전반적인 성형과정이 조금씩 선제공격을 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떨어지려면 리프팅실로 잡아주고 지방식으로 이 다크서클 잡아주고 그 다음에 흡입으로 많이 심하지 않으셔도 살짝 깎고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리프팅실로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떨어져 보이면 항상 리프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랑 인디언주름과 팔자에 필러를 좀더 보강해서 그 모양을 잡아주면서 항상 계속 젊은 얼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 선제공격의 원칙을 지켰던 분입니다 수술 전과 그 다음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어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어떤 시술을 사용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내 소중한 나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것을 선제공격으로 세월을 막아서 젊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